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현무, 전여친 연금 남산 사랑의 자물쇠에 걸어봤다. 지난 9일 방송된 KBS 이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이하 당나귀 귀, 177회 시청률이 6.3%,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 로 동시간대 1위를 이어갔다. 특히 보스 1위 김병현과 을벤저스 1위 김정태의 노래 대결에서 김병현이 승리한 순간 9.1%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구단주 허재가 선수들의 산악훈련장을 찾은 이야기가 그려졌다. 대한농구 최강자 고려대팀과의 연습경기 초반년 이은 실점으로 살벌했던 현장 분위기는 선수들이 제기량을 찾아가며 역전을 이루고 점수차를 벌려가자 함층 부드러워졌다. 며칠 후 허재는 프로농구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강원도 태백에서 전지훈련 중인 선수단을 찾았다. 해발 1350m 높이의 목적지까지 8.3km의 산악도로를 뛰는 훈련을 앞두고 운동복을 입은 허재는 김승기 감독을 포함한 코치진도 함께 뛰게 하고 자신도 도전했다. 선수들을 독려하며 자신만만하게 달리기를 시작한 화재는 얼마 가지 못해 숨을 헐떡였고 약 2.5km 지점에서 이러다 나 죽어 라며 주저앉아 과연 완주에 성공했을지 호기심을 자극했다. 승무원 보스 김형래 부문장과 함께하는 과함투어도 그려졌다. 앞서 과함으로 장거리 비행을 떠난 김형래 부문장은 도착 다음날 후배 승무원들에게 과함투어를 시켜주겠다며 여행 가이드를 자청했다. 김형래는 연인과 신혼 부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핫스팟으로 에메랄드빛 바다 뷰가 일품인 사랑의 절벽과 승무원들 중에서도 극소 수만 안다는과에 숨겨진 명소 버섯 바위 해변으로 이끌었고 후배들은 눈앞에 펼쳐진 절경에 탄성을 내질렀다. 관광이 끝난 후 호텔 수영장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통대지 바비큐로 저녁 식사를 하던 중김 부문장은 자신이 한달 전부터 이번 여행을 준비했다고 했고 항공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터널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파이팅 합시다. 라의 훈훈함을 안겼다. 한편 사랑의 절벽에 있는 하트 자물쇠가 소개되면서 남산타워의 사랑의 자물쇠가 화제로 떠오르자 전년문은 자신도 해봤다고 밝혔다. 이에 장윤정이 몇개 걸었구먼 이라 하자 전현무가 웃으며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라답해큰 웃음을 안겼다. 장윤정이 꼰대주 멤버를 선정하고 연습에 들어간 이야기도 그려졌다. 지난주 곽범과 정호영의 대수 매치에 이어 이대영, 유일관, 허재와 김병현, 김정태의 대결이 펼쳐졌고 각각 허재와 김병현이 승자로 결정되었다. 사실상의 결승전이라 불린 보수 1위 김병현과 을벤저스 1위 김정태의 대결에서는 두 사람 모두 수준급 실력을 뽐내 출련진들은 물론 심사위원들의 감탄을 불러왔다. 대수매치가 종료된 후 장윤정은 다른 심사위원들과 합의해 화제를 전체 1등으로 선택 꼰대즈에 센터로 결정했고 이어 김병현, 김정태, 이대형을 1기 멤버로 정호영, 유희관, 곽범을 코러스로 정했다. 장윤정은 꼰대즈 다 부를 노래로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와 조용필의 모나리자를 선정해 곧바로 연습을 진행해 이들이 장윤정의 콘서트에서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는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방송된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